그럼 한재영 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주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투어리즘 또는 요즘 뭐 스페이스 웨더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 어, 이런 분야들이 또 약간 전략적인 면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로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그 기존 우주가 있어요. 엄청난 비용들이고 엄청난 고가의 시스템 개발하는 거 그런데 그게 요즘 소위 뉴스페이스란 말을 하고요.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점점 경제적인 밸류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큰거 하나 잘만든게 아니고 조그만 것들 많이 만들려서 이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점점 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1일 오후 4시경인데요. 이게 어, KSLV2, 아까 그 러시아는 KSLV1입니다. 러시아랑 같이 한 거는. 이건 정말 100%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여기 엔진 보시면은 이제 엔진 75톤 엔진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 가지고 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쏘기 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 다음 영상들이 예, 실제로 발사하는 과정이고요. 카이스트가 이렇게 우리나라 우주를 시작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 레거시를 잘 정말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위성연구소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어, 지금 우리별 1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오셔서 최근에 발사한 건 2018년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1호라는 걸발사 했고요. 그리고 올 봄에 그 발사하는 KSLV2라는 한국형 발사체에 지금 3차 발사가 5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 탑재체가 얘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인데요. 신동윤이라는 친구가 제가 학교에 그 학과장 때 학과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특기생으로 뽑은 친구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냥 동아리 좀 지원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학부 이카루스라고 그 무인기 동아리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그 학생들 활동을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카루스 얘기를 하면서 뭘 하고 싶냐 했더니 비행기에다가 이상한 로켓 엔진을 달고 자꾸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다. 무인기를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 두 번, 세번 오더니 저한테 실토를 하는데, 자기는 로켓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로켓 엔진하고 싶다고 하면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었습니다. 금방 알수 있었어요. 아, 얘는 저보다 10배쯤 똑똑하네요. 그리고 꿈이 저보다 한 50배쯤 크네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소형위성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발사체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 일단은요, 올해, 어, 발사체 윗단만 단독 발사를 할 겁니다. 발사할 때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론 내렸어요. 제주 서쪽 어디 사기로 했고요. 지금 제가 우주연구원을 추진 중인데요. 우리 학, 학교의 새로운 분야들, 특히 전산에, 어, 예를 들면 보안,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성통신에서 그거 해킹해서 가져가 봐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우주도 막 스페이스 바이오, 우주 신약 우주인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주연구원은 지금 이런 구성인데요 이게 잘하면 우주인력양성센터부터 먼저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인공위성연구소인데요 학교 옆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우주는요 사실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견제도 많고 선진국에 되게 험난한 길이 많았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취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또한번큰 변화와 도약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카이스트의 이름으로 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우주 클러스터 사업과 우주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